아, 중 생각해봐. 중 상카, 상카란 말, 승가란 말은 물이 지어서 화합하는 물이 화합하는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중은 물이 지어서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집안의 수행은 천리말리로뚝 떨어져서 지저으로 온다는 거예 오차 인형 나오마로 여러분들 가정아아아 귀신들이 범접하지 않도록 들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 공덕으로 그러리라 믿습니다. 어,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탁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첫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어, 전에 이어서 그럼 복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선인 선과 학인 아까 복 지은 자 복을 받을 것이고 죄업의 어, 씨앗을 뿌린 자 죄업의 장애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복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음, 부처님은 한열 가지로 얘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또 줄이면, 예경, 찬탄, 공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경, 하나는 찬탄, 하나는 공양인데,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해봐요. 예경, 찬탄, 공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이 예경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형식을 갖추어서 예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예경이라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든 10분이든 어떤 형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예경이라고 그런다 왜 절집에서도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부를 올리고, 사시를 올리고, 저녁 예부를 올리고, 이제 3시에 이제 3번 기도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4분, 정근, 4번 나눠서 기도하는 데가 있고, 뭐또 이제 가행 정진해서 더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삼천배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가행 기도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세 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세번을 못할 만경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분이든지 뭐 길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하는 것이 이제 예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루를 아주 이제, 에, 그날 장애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 장애가 이, 서로 있다고 한들 그것이 살짝 빗겨나기도 하고, 또 다가온다고 하면 부처님과 앞로 신중님과 앞로 이것이 완화돼서, 내지는 소멸되어져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약하게 오면은, 약하게 오면은 그것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요. 오기는 왔는데, 알그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업이 있어서 과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피로 신종연과 피로 물타기를 해서 이것이 완화돼서 오면 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고 또 있다 하더라도 살짝 지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날 하루에 있을 수 있는 장애를 우리가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매일 매일 반복되는 것이니까 매일 매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매일 올리는 예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올리는 예경이 있다. 아니, 절에서 올리는 것은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제 부처님은 한 달에 몇번 같애. 조발심몇 번. 부처님은 몇번 저기 한 달에 몇번 정도. 절에서 이렇게 예경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매일 그럼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일을 해야 되는데 초발신도 일 아니라고 매일은 못오지 않아. 한 달에 부처님은 열번 십제일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십제일 그때는 이제 에 절이라는 공간이 이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공간. 입니다만은 너희들이 소위 절에는 못올 망정 스님과 똑같이 행해야 되는 날을 십제일열 번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날만큼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또 음식을 가리고 그 기도 정진을 하고. 어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 번은 못올망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칠칠째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턴을 해요. 변곡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를 이 도량에 와서 하는 것이 제일 스승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게을르고 나태하고 핑계 대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개념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요 기본 기본 아 그러면 왜절래 와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자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데 일를테면 여러분들은 중생인지라 마음을 먹어도 잘안 돼요 일를테면 업이 많은 게 중생인 것인데 중생의 근기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기가 낮으니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에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집중도 안 되고 또 마음 먹었다가도 좀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면 선의 근기가 약해서 근기가 약하면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변곡점을 지나야 열매가 작든 크든 맺을 텐데 이게 살짝 오르다가 꺼져버리고 오르다가 꺼져버리고 하니까는 열매를 맺기 어렵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인데 막고 불변에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혼자 못 사는 것이다. 스승, 선생의 선생, 선자를 한번 봐요. 선자 먼저 산 사람, 먼저 살아서 아는 사람이에요. 어 선생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아기는 길러줄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공부를 하는 데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행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큰기로는안 되니까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그게 스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중생은 등치만 거치 나이만 먹었지 업이 많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있는 것은 마치 뭐가가냐면 혼자 서울 극락 어,원을 성취하는 것, 행복이 있는 것, 보물이 있는 것. 네? 그곳에 가려고 보면은 기운이 없어 가지고 일태면 한 10에서 한 7, 8은 있어야 겨우 이렇게 막 가는데 10에서 한 2, 3 정도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가다가 팍을 주지 않고. 응? 팍을 주지 않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은걸갈 것이 없이고 걸어갈 것이 없이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차를 소유한 자가 누구냐 비행기를 운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였어? 스님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중생을 동반해서 저 속도 있게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왜? 스님은 수행이 돼 수행에 기운이 있고 스님은 지혜가 있어서 꼬불꼬불 가지 않고 반듯하게 가는 길을 알고 그렇단 말이야 반드시 스님의 역량을 빌려야만이 우리가 갈수 있다 이제 절집에 스승이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졸을 일이 아니야 스승이 중요한 게 여기 있다 그래서 절집에 어느 절집이라도 스승, 은사, 상자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팡고, 아무리 제잘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스승을 정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승에 따라서 스승이 좀 시원찮은 스승도 있어요. 음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험한 스승, 지혜로운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은 초고속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든다면은, 에이, 비행기를 비행기를 그 조종하는 사람, 차를 운전하는 사람 이 스님이 있는데 이건 뒷받침이 돼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은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해 돼요? 기반시설 비행기는 비행장이 있어야 뜰 수가 있는 것이고 배는 어, 배를 댈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야 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이 터요 어? 이 터란 말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좋으면은 비행기도 그냥 확잘 날라. 근데 기반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이를테면 길이 그냥 온폭축복하고, 그러면 비행기가 가다가도 이 멈출 수밖에 없어. 그 기반시설이 절이고 절터다. 터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집을,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집은 그냥 십매덕을 줘가지고 좋고, 그냥 아주 그냥, 에, 테면은 목이 좋다 그래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가면서 또 시름시름 아프고 장애가 있고, 그냥 자꾸 뭐가 안 돼. 그턱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아주 그냥 허름한데, 거기서부터, 아, 그냥 인생이 펴가지고, 우리 신자가 있어요. 우리 신자가. 인생 돼지개 고생해가지고, 집안도 지리지리, 가난한데, 돼지게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보살인데,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어 아파트를 하나 사서, 허름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데, 지금 아파트가, 에, 뭐,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세 채, 네 채요. 응. 그리고, 이제, 가게가 몇 개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터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응. 그렇지, 얼른 꺼. 얼른 꺼 저기 해야 돼. 터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터는 뭐냐, 이, 보이지 않는 기운에 복을 불러오는 재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고, 스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으, 혼자 기도하면 좋죠. 아, 이 백번 좋지. 아, 이참 좋지.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 아라한 중에서도요. 16제자, 500제자, 1200제대 아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제자 아라한 중에서도 혼자 혼자 해야 될 사람을 독성각이라 따로 이렇게 놨어요. 그 사람은 왜 따로 놨냐면, 독성님 있잖아요, 독성님. 왜 따로 놨냐면 은 성질이 들어봐서 그랬어 성질이. 성질 들어보면, 들어본 건 뭐냐면, 대중하고 화합하지 못하니까, 넌좀 따로 가서 해라. 이런 것이지. 그 나머지는 전부 상카. 무리지어서 기도하고 수행해라. 이거예요, 상카. 이게, 중, 그러잖아, 중. 중, 중, 깎아준 중. 중이 뭐냐면, 반드시 무리지어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무리지어서, 어, 의식을 행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 요즘은 그게 완전히, 부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완전히 깨져가지고, 지조우면 오고, 그 지조우면 오는 것도 어쩌다 인심 써서 오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지 배짱이 이렇게 있어집지 배짱이 좀 이렇게, 응? 돌아야, 응, 어쩌다 인심 써서 한번 간다. 그리고 절에서 법회 간다 그러고 일주일에 한번 법회를 뭐한다 그러고 뭐 그룹으로 뭐 한다고 하면 뭐 거기 사입이 아니요? 아중 생각해봐 중 상카 상카란 말 승가란 말은 물이 지어서 화합하는 물이 화합하는 집단이라는 얘기요 중은 물이 지어서 산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 집안의 수행은 천리 말리로 뚝 떨어져서 지저으로 온다는 거예요 딸삼 한번 해봐 이 또라이들 미안해 이 또라이들 그러면서 원망은 부처님께 다 하는 거예요 뭐 되니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예요 내가요 몇년전의 일인데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사님이 다가와 가지고, 아이고 저기 참 좋은 우리 절, 스님 아니시냐고. 아이고 네, 음, 빨가 붙고 있을 때는 안 만나면 좋은데, <웃음> 꼭 그때 아는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그냥 아이고 예 하고 했더니, 자기가 참 좋은 우리 절을 다녔대, 나는 모르는데 다녔대, 다녔다는 과거형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요즘은 왜안 나오세요? 개종했대? 그 기분이 확 상해. 아 그러세요? 내가 얼굴을 모르잖아. 참 좋은 우리 저를 저기 꾸준히 다니셨어요? 아 저기 법회도 참석하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 등달로만 갔대. 그리고, 개종했대. <웃음> 환장을 오다녀. 환장을 오지. 그게 뭐 다닌 거여? 응? 난참 환장해가지고, 내가. 뭘 해, 해놓고 다녔다고 해야지, 학교를. 뭘 좀, 뭘 해보놓고부터 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나환자야 아이, 그러세요? 아, 열심히 다니세요. 아이고, 저, 저 열심히 다니세요. 응. 그,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끝날라 그랬더니, 그냥, 예, 저기, 자기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아주 요즘은 이제 열심히 다닌대요. 아, 그래요. 그데 내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열심히 다니는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이상 안 오면은, 예, 저기, 당시 집안이 쫄딱 망한다, 결론은 쫄딱 망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당시 집안이, 일테면, 마누라가 아프니까, 목사님이 꼭 무당 얘기하듯이, 마누라가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이, 저기, 지도를 해라.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나섰냐고 그랬더니, 조금 나섰다고, 조금. 1년 됐는데, 조금 나섰다. 그런 거예요. 아니, 다행이라고.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그 사람한테, 아니, 그거 반만 우절해 와서 했으면 지금 나섰을 거라고, 나가. <웃음> 반만 했으면, 1년에 한번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경, 찬탄, 어, 공양인데요. 예경을 여러분들이, 그거 부담 갖지 마. 응? 일, 슈퍼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거, 만큼이나 가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그게? 응? 백화점 구경은 잘 가대. 살 것도 없으면서.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반드시 예경하는 가운데는 무리지어 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찬탄이에요, 찬탄. 잔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부처님. 꼭 여러분들이 경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부처님을 잔탄하고 이거 어렵잖아. 입 열린 김에 절 자랑하고 불교 자랑하면 그것이 잔탄이요 다른 게 없어요. 응? 그게 잔탄이라고. 입 열린 김에. 응? 그냥, 뭐, 옆에서 그냥,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우, 우리 저래요. 누구 아들은요, 그냥, 저래 다원이면서부터 그냥, 얼마나 승승장군을 하고 그런지 몰라요. 거기한번 끼어넣어, 그냥. 누가 주식에 돈 벌었다 하면, 아우, 우리 저래요. 누구는요, 아이고, 그지처럼 살다가 지금 주식이 대박 터져가지고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찬탄요, 이게. 부처님 카피, 유신력을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보드를앞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경 찬탄 공양 이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때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피가 응? 명심하 그거 안 되면 반성해 그리고 원망은 말어 안어도 좋은데 원망은 말어 그 사람처럼 밀려에등 하나 달고 그리고난 다음에 다녔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들 말라고 그거 반만 에서도 여기 벌써 대박 터졌어 그 사람 아는 척을 말든지 왜빨가벗고 아는 척을 했어 성질나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게 말법 시대라 그런 겁니다 말세 말법 시대라 그런 것인데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예경 잔탄 공양하시고 예경 가운데 혼자만 하려 기운 빠지게 하지 마시고 운전수 잘 둬요. 운전수 잘 두면은 초고속으로 가. 그게 도량에 와서, 어, 도량에 와서 하는 것이고. 한 달에 열 번은 못 해도, 십제 열 번은 못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잖아. 어, 삶은 좋고, 여기서 삶은 더 좋고, 어, 괜찮아. 이제 그 나이에, 서방이 쳐다도 안 보고, 괜찮아. 응, 어, 들어와서, 나 이제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 그렇게 이제, 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예경, 찬탄, 공양, 선불하십시오.